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 푸른 나무와 청술머 친구가 있는 숲에 안전 어린이집 친구들이 숲 놀이를 하러 왔어요. 오! 저기 나뭇잎 봐! 나무도 만져보며 모두 숲속 놀이를 시작했어요. 자! 숲에 도착했어요! 우와! 숲에 친구들하고 오니까 너무 좋다! 맞아. 우리만 놀았는데. 얘들아, 오늘은 내가 숲 안전지킴이니까 걱정마. 숲에서 놀기 전에 몇 가지 규칙을 정할 거예요. 선생님이나 친구들 주변에서 놀기. 위험한 동물이나 곤충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숲에 들어가지 않기. 나뭇가지나 가시등 다치지 않게 놀기. 우리 모두 잘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선생님. 꽃과 열매, 곤충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어, 어! 현수야, 먹으면 안 돼. 왜? 그건 독성 있는 열매야 먹으면 안돼 열매가 맛있어 보여서 먹어보고 싶었어 우와 안 무서워? 그럼 난 하나도 안 무서워 다들 잘맞점프한다 태훈이가 나무에서 뛰어내리다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괜찮아? 손이 까졌어요. 아, 숲에는 뾰족한 나뭇가지가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어서 조심조심해야 해. 알았어 구리야.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태우나 가서 약 바르고 오자. 네. 꿈틀 꿈틀 지렁이가 기어가고 있어요. 어, 여기 지렁이도 있다. 진짜 대왕 지렁이다 지렁이 찔러보면 꿈틀대야지 서연이가 지렁이를 찌르자 지렁이가 아파서 꿈틀거려요 서연아, 안돼 지렁이는 눈으로만 보는 거야 어? 지렁이도 찔리면 아파해 그리고 지렁이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데 지렁이는 땅속에서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는걸 지렁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구나 맞아, 지렁이 말고도 숲속에는 다양한 곤충 친구들도 있어 사슴벌레처럼? 응! 레비야, 나랑 사슴벌레 잡아서 집에 데려가자 아이, 곤충들이 귀엽다고 집에 가져가는 건 안돼 곤충들 집은 여기인걸 그렇구나 앞으로 곤충들은 숲속에서만 봐야겠다 맞아 앞으로도 우리 숲속 식물과 곤충들을 사랑하고 아끼자 알았어. 숲속으로 놀러간 친구들! 안전 어린이집에선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이번엔 레비와 구리가 친구들에게 알려줬네요. 공기도 상쾌! 귀여운 곤충 친구들도 많은 숲속에선 또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숲에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릴 수 있는 가시덩굴이나 밤송이가 있고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서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또한 은행 매실, 살구 등의 열매, 밤과 비슷하게 생긴 마로니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 친구들의 몸을 아프게 할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숲에는 귀여운 곤충 친구들도 있지만 뱀과 벌등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동물들과 곤충들이 있으니 너무 깊은 숲속에는 들어가지 말고 특히 벌집을 본다면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뱀과 벌은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물지 않아요. 혹시나 벌이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온다면 바로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주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만약 벌에 쏘인다면 쏘인 자리를 절대 만지지 말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꼭 기억해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우리 선생님하고 친구들이랑 함께 슬기로운 어린집 생활 어땠나요? 아쉽지만 슬기로운 생활은 오늘로 인사해야 할것 같아요. 하지만 안전이 필요한 곳이 생긴다면 다시 올 거니까 그때까지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럼 오늘도 즐겁게! 내일은 더 즐겁게! 우리 모두 안전하게 생활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